처음이라 기운 드립니다. 아, 진짜요? 진짜 아직 데뷔가 좀 실감이 나지 않는데 아, 팬분들도 만나게 돼서 난 너무 행복하고. 신기한 것들. <웃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Flying입니다. 네, 처음이라. 너무 신기했던 전에그 저희 유닛 테스트가 더할때 많이 아, 장식을 네. 했던 것처럼. 살짝 아, 아, 그런 거.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리튬 마이크 잭슨, 니키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리 주세요. 어기, 어기. 만능이요. 네. 만능 센 맞아, 만능 센터입니 안녕하세요. 만능 센터, 이이스입니다. 오. <웃음>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귀여운 조이키입니다. <웃음> <웃음> 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원칙>. 네! <웃음> 양정원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영광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밝음 에너지 선우입니다. <웃음> 1시간분메이크기메이크제입니다 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아, 지금 댓글에서 하트줬하하 아, 하트를, 하트를, 하트를, 하트를. 하트를. 네. 하트를 지금 꺼내야 돼. 하나, 둘, 둘. 셋! <웃음> 다 <기다려봅시다. 웃음> 첫인상은 어땠는지. 생각해. 그냥, 그 전, 키는 딱, 연습 하면서도 춤 진짜 그래가지고 춤잘 추는 거예요. 소음으로. 아, 춤 맞아. 에었어춤잘 추는 춤잘 추는 거요 진짜 몬스터 대이하는 소리 많이 제이크? 제이크죠 그냥 제이크 진짜 비쥬이 그냥 비슷 네. 진짜 제이크 진짜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가리지 <웃음> 않나? 쇼빈이 많이? <웃음> 많이, <웃음> 많이? 많이 이렇게 많이 말할 줄은 진짜 어, 몰라 아, 아, 아니, 다 그냥, 그냥 제이 반전이라고 네. 그래. 응. 제이가 제이 반전 <웃음> 제이가 제이 반전 <웃음> 정말 재밌네 제이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나이픈정에게 는 콘서트. 아아아 저딱그 말에 나도 딱그 딱 말하고 그는데 말 저는 약간 그 콘서트장 가면은 이렇게 일자로 가고 이렇게 스탠딩 형식이 음음 이렇게 막 같이 셀카 찍. 아, 알아? 콘서트. 에 그... 뭐 진짜로. 그... 휴대폰 와. 라이트 이렇게. 와. 그... 아, 맞 깜짝깜짝. 완전 그진짜 눈물 나. 감동해 눈물, 나. 눈물, 나. 눈물 나. 나. 일단 저는 일단 전 세계 투 멤버들이랑 아, 팬분들, 각 나라의 팬분들 다 보고 음. 음. 우리끼리도 엄청 좋을 각자 음, 음. 멤버들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은? 아아 동물. 아, 이거,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근데 이거 비공식 얘기긴 한데 저는 태어나서 여기 아일랜드 친구들한테 사람 닮았다고 소리 들어어요 무조건 못 맨날 못못 계속, 못다 동물, 동물, 다 동물, 동물, 다 동물 닮았대. <웃음> 음식과 어 음식과 <웃음> 닮았나 저희도 음식 그건 기승이 형 못하나요? 기승이 형은 근데 눈코입다 커서 개그우이개그리 <웃음> <웃음> 나는 나는 낙타 닮았단 얘기만 낙타 낙타는 도끼 그러니까 목이 살짝 길어가지고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에이프입니다. 나, 나 이것도 해보고 싶었어 그 사진 찍어드리는 거 그, 우리가 포즈를 잡으면 포즈를 해주시는 거. 캡처 타임이었나? 세둘 하나 셋, 둘, 하나 둘세길 급해서 하트가 안 돼요 하나 둘세 둘, 둘, 둘, 둘, 진짜 근데 이게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 진짜 테스트 테스트 보느라 정신 없이 막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데뷔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팬분들이랑 갑자기 소통하니까 많이 긴장. 댓글도 읽어보고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웃음> 아직 데뷔가 좀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또 바로 V 의 라이브로 팬분들도 만나게 돼서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앨하고 켜서 계속 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연습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팬분들과 소통하는 부분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이들 기대해주세요. 감상 열심히 은이 되겠습니다. 팀다 지금까지 아이이었습니다 NLF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